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법 제 3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38강은 그 교재 제 6장의 P&I 개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I에 대해서는 의의와 P&I 클럽의 조직 및 운영, P&I 보험, 보상 원칙과 비 보험 위험의 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 의의와 P&I 클럽의 조직 및 운영, P&I 보험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 나 i 즉 선주 상호보험이라 하면 선주 선박인차인 용선자 기타 선박 운항업자의 선박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정의할수 있겠습니다. 해상 손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선주가 상호보험을 인수할 것을 약속한 보험인데요. 오늘날은 자선의장자 외에 타선의장자로서 선박을 운항하는 해상기업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상 기업의 주체로서 선박을 운항하는 자를 모두 선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1906년 MIA 제8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주는 선주 상호보험 조합법에서 말하는 선박 소유자, 선박 임차인, 용선자, 기타 선박 운항업자와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피해보험 위험의 관점에서 보면 Protection and Indemnity r i s k 를 담보하는 보험이 PLI인데요. 여기서 프로텍션 리스크는 선주로서의 책임 및 선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선주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 t 니티 리스크는 운송인으로서 선주와 화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어, P&I 클럽의 연역은 세계 최초의 프로텍션 클럽인 The Ship Owners Mutual Protection Society라 1866년에 선주에게 배포한 리플렛에 의하면, 클럽이 프로테션, 프로텍션 클럽임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으로서 선주가 화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고 있었습니다. 1886년에 존재하고 있던 더 브리타니아 스팀쉽 이슈 t i 소시에이션 리 t 티드를 시초로 하는 클럽이 프로텍션 클럽에서 인데니티 클럽을 분리 독립시켜 정식으로 p i 가된후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59년부터 브리타니아 클럽이 클래스 3 프로텍션 앤드 인데니티로한 것처럼 오늘날은 프로텍션 리스크스와 인데니티 리스크스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프로텍션 앤드 인데니티 리스크스를 선박보험상 충돌 약관에서 담보되지 않는 선주의 책임 위험 및 비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P&I 클럽은 상호보험 조합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인 선조의 비용 손해 및 책임 손해를 상호주의의 기초에 보상하는 조직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P&I 클럽은 다음과 같은데 본사를 범위다와 룩셈부르크에 둔 회사를 하더라도 그 영업은 대부분 런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 assurance f o i n g n 이라든지 대체로 여기 보면은 한 23개 정도의 그 인터내셔널 클럽에 속하는 이러한 P&I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클럽의 그 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클럽이 해외 현지 법인화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국에서 출발한 다수의 P&I 클럽이 1970년대에 클럽 본사를 범미다 또는 룩셈브루크로이주를 했는데요 범미다 어, 세무당국은 범미다로이주한 클럽에 대해서 면세 지위를 부여하여 클럽의 투자 수익 및 자산 매각 차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클럽이 해외 이주를 결심한 최초의 동기는 1960년대 파운드화의 급락으로 인한 환 위험으로부터 회원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1960년대 영국 정부는 환 통제를 실시하여 클럽의 자산과 적립금을 영국 파운드화로만 보유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반면 영국의 본사를 둔 P&I 클럽 회원 중 다수는 영국 2외의 외국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967년 11월 19일 파운드화는 미국 달러에 대하여 14.3%나 평가절하된 반면 클럽은 많은 보험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분만큼 클럽 자산 또는 적립금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P&I 클럽들은 영국 정부의 클럽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환 보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P&I 클럽들은 외환 보유가 자유로운 국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P&I 클럽 본사가 해외로 이전을 했지만, 클럽과 회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클럽의 해외 이전과 함께 기존의 관리회사도 해외로 이전하였지만, 어, 대리점의 형태로 과거의 보험영업 및 보험금 지급 관련 부서는 영구에 남겨두었고 영구법중급약관과 클럽규칙의 어, 중급법 약관을 클럽규칙에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어, 큰 문제가 생기지 는 않았습니다. 이 환통제라는 것은 외환거래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적인 규제나 조정을 기하는 것인데요. 어, 목적은 일반적으로 환율의 안정과 국제수제의 균형 달성을 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국의 국민경제가 대외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재정금융정책과 같은 간접통제 방식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외거래까지도 직접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공정환율을 유지, 외환거래에 집중 등이 있습니다. 아, 이는 국내 자본의 해외 도피, 외환투기의 금지와 같은 비교적 낮은 단계로부터 시작되어 경상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경상 외환거래의 규제는 처음에는 일고의 외환 보유 의 전략을 위해서 불협불급고품의 수입 장과 긴급하지 않은 대외 송금을 규제하는 조치로 출발하였으나 그 규제폭이 확대되어 수입결제는 물론 대외지급의 전부에 대해 전면적으로 허가제를 적용하는 이러한 양상까지 뛰게 됩니다. 또 하나의 규제양상으로 수출거래와 기타거래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가 수취한 외화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국이 지정하는 기간에 강제로 매각시켜 집중시키는 조치까지도 환통제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당시 영국 파운드화의평가절하로 인하여 영국 P&I 클럽의 경우에는 UK P&I 클럽의 경우에는 1965년, 66년, 67년분 보험금 지급액이 약 500만 파운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웨스트 오브 잉글랜드 클럽의 경우 1967년 11월 19일 당시 즉각적인 손해액이 약 300만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PNI 클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에서는 1906년 MIA 제85조의 상호보험에 관한 규정을 P&I 보험계약법상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P&I클럽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보험업과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상호보험규정, 보험계약법상으로는 상법보험편의 상호보험회사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양선 P&I는 한국해운조합법상 한국해운조합의 공제, 우선의 PNI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산업공제를 통해서 특별법에 의한 공제제도로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향선의 경우에는 1945년 이후부터 영국의 각종 PNI 클럽에 가입하여 보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내양선을 대상으로 1998년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입법되어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외항선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 i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제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p i 클럽의 모체인 선체상호보험 클럽은 지역선주간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선주 상호간에 선주 상호 선체보험단체의 조직이 목적이 아니었고 각 선조의 기륭사가 있을 때에도 분담금을 지급하는 상호부조 또는 공제조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PNI는 선조의 손해 발생 시 분담금을 격출하여 재해를 당한 선조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제제도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호보험성을 띠고 있는데요.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영위되는 보험으로서 동종의 이 보험이익을 가진 다수의 구성원이 상호회사를 구성하고서 일정한 금액을 보험료와 같은 형식으로 출자하고 구성원 중의 한 명이 약정된 보험사고를 당하면 상호부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는 형태의 비영리 보험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웃음> 보험업법상 P&I 보험은 이러한 상호보험의 일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I 보험은 생성 초기부터 선주의 잠재적 책임 증가에 대비하여 선주들 스스로 자금을 분담하여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보험성을 띠고 있다고 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P&I 클럽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원의, 회원 의회및 가입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 선주의 보험가입 신청에 대하여 클럽이 이를 승인하면 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회원 자격은 선주, 선박공유자, 선체용선자, 어, 기타 선박 운항자들이 이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기타 가입증명서에 공동피유보험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자도 회원이 될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피유보험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는 가입선박의 관리자 가입선박의 건조자, 가입선박의 저당권자, 기타 가입선박의 이해관계가 있는 용익권자 또는 선박의 정류자, 회원 또는 공동피보험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모기업 등이 이러한 공동피보험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가입 절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PNI 보험계약은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어, 소정의 선박을 선박을 P&I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어, 클럽에 신청을 하고 클럽이 승인하게 되면 해당 보험기관에 대한 보험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선명, 등록항, 선급, 총톤수 또는 순톤수, 건조, 연월일, 어, 적자용적에 대한 명세를 포함한 선박의 종류, 선어 운항관리자, 선체및기관에 대한 보험, 취항 예정 항구 및 항로 운송 항구, 선원의 수와 국적 등이 여기에 이러한 서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인데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이 됩니다. 이 총회는 클럽의 최상위의결기구이고 총회의 지위는 여러가지 면에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총회는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지는 못하지만 어,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첫째가 연차 사업보고서 및 회계채택에 관한 의견, 두번째 이사의 선임, 세번째 회계감사의 선임, 네번째 규칙의 개정, 다섯번째 이사회에 의하여 상정된 특정사안의 일견 여섯번째, 정관의 결정, 일곱번째, 분담금, 분담금의 과징에 관한 결정, 여덟번째, 익려금 분배에 관한 결정, 아홉번째, 이사회에 의하여 의결된 클럽의 분리 및 합병에 관한 결정등입니다 다음은 이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회, 즉, 커뮤니티 오브 디렉터의 구성원인 이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임되고, 보통 회원 중에서 이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매달 또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클럽의 일반적인 정책 사항을 결정하고, 클럽의 규칙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청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사회의 기능은 첫째, 클럽 규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보험금 지급의 승인 절차, 두번째, 중재에 회부되기 전에 클럽과 회원 간의 분쟁 해결 세번째, 클럽 적립금의 관리. 네번째, 분담금 징수액과 징수 진수 회수 결정 다섯번째, 보험 연도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결정 여섯번째, 재무제표 작성 일곱번째, 재보험 계약 여덟번째, 관리사원의 고용 및 회복 아홉번째, 관리자 및 임원급 관리사원의 급여에 관한 결정 열번째, 총회에 대한 규칙 개정안의 상정 등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의 결정은 대개 이러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관리회사인데요. 이사회의 결정과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인데요. 초기 선체 상호보험 클럽의 경우 클럽의 관리는 보통 기껏해야 다 5명, 내위의 회원이 담당해서 현재는 독립적인 전문 법인에 의하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클럽과 전문적인 관리회사 관리는 보통 매년 관리계약이 체결되고 관리회사는 관리계약하에서 클럽의 일상적 관리 업무 및 보험금 처리 문제 등을 처리합니다. 이러한 관리회사의 기능은 분담금의 수령, 클럽 기금의 투자 운영, 어, 그 다음 보험금 정산 및 지급 업무, 그 다음 이사회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섯번째, 클럽 회원 자격의 심사 및 가입 절차 예측 여섯번째, P&I 본과 과관련되는소식의 작성 및 배포됩니다. 아, 이와 같이, 집행과 클럽의 그 업무 집행과 관련된 모든 결정들은 이사회에서 어, 대개 집행을 하게 되고요. 어, 이 사무관리는 관리회사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리스펀던드라고 하는 어, 해외연락사무소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 P&I 클럽 회원은 전세계 선주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 범세계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은 P&I 클럽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P&I 클럽은 전세계의 주요 항구에 연락사무소인 코리스폰던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입 선박의 선장은 세계의 각 항구에서 그 선박에 필요한 회사 정보 및 법률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주요 항구에 위치하면서 해당 항구에서 클럽 관리 회사의 클레임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화물 클레임인 경우 손해 사정사 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항구에 소재하는 법률 회사 또는 현재의 상인이 담당하고 있는데 클럽이나 회원의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클럽을 대신하여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수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어, 이러한 그 직접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하거나 재수권을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어, 전 세계 코리스폰던트 틀을 통해서 어, P&I 클럽의 여러가지 그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어, 후발주자인 p&i 클럽들이 예를 들어서 kpni와 같은 이런 후발주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어, 정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볼수있고요 어, 규모가 크고 역사가 오래된 클럽일수록 이러한 전세계 주요 항구의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어, 가입된 회원사 선박의 어, 보험서비스뿐만 아니고 어, 운항과 관련되어 있는 입출항, 운항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그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 클럽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P&I 보험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어, 보험계약의 성립은 이, 해상보험계약은 통상적으로 보험증권에 의하여그 내용이 증명되지만 어, P&I에서의 보험증권이란 P&I에서는 보험증권이란 개념이나 형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쉽게 얘기하면 P&I 클럽에 가입하면 회원이 되면서, 되면 자동적으로 어,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어,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 P&I 클럽이 발행하는 가입증명서가 어, 보험증권과 대비될 수는 있지만 이는 클럽 회원임을 증명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너무 간단하게 작성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체계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가입증명서는 보험계약서라기보다는 어, 클럽 회원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이고 가입증명서상에 기재된 회원과 보험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 정도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보험 P&I 보험은 회원과 클럽 간의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 클럽 회원이 되면 클럽의 정관과 규칙에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과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어,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관리회사를 통해서 P&I 보험에 가입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하지만 은이 형식은 P&I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 회원 자격을 취득하는 순간 그 클럽의 정관과 규칙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P&I 보험에 가입이, 가입이 되고 는 가입이 되 P&I 클럽의 서비스 즉 보험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조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험계약의 내용은 첫째,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분담금이라는 것은 일반 상업보험에서 말하는 프리미엄, 즉 보험료를 얘기하는데 왜 여기서는 분담금이라고 하느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보험에 가입하는게 아니고 P&I 클럽의 회원 자격을 취득하면 보험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 일종의 그 회원로서 으 회원 자격을 취득했을 때 회원으로서 분담금을 낸다고 하죠. 회비를 내게 되면 그것이 보험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금의 부담이 분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분담금의 산정 방법은 일종의 상호보험에 가입한 하 회원 자격, 회비를 내는 것이 상호보험에 가입돼서 상호보험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클럽 회원 자격을 취득하면 보험자이면서 동시에 피 보험자가 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어, 이러한 보험료에 해당되는 분담금을 낸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런 손해율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형태의 분담금이, 어, 책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분담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첫째, 선박의 물리적 특징, 어, 선박의 크기라든지 설령과 같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 취항 예정 항구 및 운항 목적. 세 번째, 예정된 항구에 항해 사용되는 계획, 운송계획서의 조건 네 번째, 고급선원 및 일반선원의 수, 선원의 국적및 고용조건 다섯 번째, 선박보험 및 기타 보험에 의하여 제공되는 책임보험의 범위 여섯 번째, 재보험 비용 일곱 번째, 회원이 부담하는 공제 여덟 번째, 회원의 손해 기록 이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어, 분담금을 산정하니다 실제로 손해기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과거 5 0 0년 보험연도 또한 각 회원의 통계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분담금의 종류는 회원이 특정 보험연도에 대하여 상호보험 방식으로 지급하는 총분담금 윗셀코올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총분담금은 해당 연도에 대한 클럽의 총보험금 지급 및 재방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 총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데요. 선지급 부담, 분, 분담금, 어, 기여금 또는 추가 분담금, 대지의 기여금 또는 대지의 분담금, 탈퇴 분담금으로 크게 구성입니다 어, 먼저 선지급 분담금은 총 분담금 중에서 클럽이 사전에 징수해야 할 것으로 인정된 부분입니다. 소위 이것이 일종의 이 보험료에 해당되는 회비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요. 어, 기여금 또는 추가 분담금은 해당 보험연도의 총수익과 총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나중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어, 이와 같이 균형을 맞추는 이유는 모두 이제 예상과 결산의 균형이 맞아야 되겠지만 P&I 그럽은 원칙적으로는 이익을 남기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 선지급 분담금으로 운영을 하고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이나 추가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합니다. 또대재의 기여금 또는 대재의 분담금이라는 것은 대재즉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클럽이 회원에 대하여 1회 또는 수회 이상 의 추가 분담금을 징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선지급 분담금이나 기여금 또는 추가 분담금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결손에 대해서 어, 추가분담금을 통해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일종의 국가예산으로 치면 추가경정예산을 어, 분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탈퇴분담금인데요. 가입이 포기되거나 또는 종료된 경우 클럽은 분담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보험연도의 분담금 예상률에 의거하여 미정상보험연도에 대한 할증분담금을 징수하고 회원의 탈퇴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징수하는 분담금을 어, 탈퇴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이 탈퇴를 자유롭게 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초부터 이 분담금 회원가입비라고는 하지만 손해율에 따라서 어, 이 위험을 측정해서 그 분담금을 사전에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정된 손해율을 손해율에 따라서 준비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종의 페널티 형태의 탈퇴분담금을 어, 또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험기간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철상호보험클럽 시대부터 오늘날의 PNI로까지 이어진 관행중의 하나는 보험연도의 개시 및종료일자인데요 모든 회원에 대한 보험개시는 2월 20일 정오에 개시합니다. 과거 헐 뮤추얼클럽에 가입해 있었던 선박의 대부분이 발티의 연합무역에 종사했기 때문에 이들 선박은 발트에 연안항구가 대부분 결빙되는 겨울을 추앙하고, 해빙되는 2월 20일을 전후하여 문항을 재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험기간은 클럽규칙에 의하여 중도에 종료되지 않는 한 연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 P&I 클럽의 그 특징과 어 구성, 또뭐 운영 P&I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다음 중 pni의 특징을 잘못 설명한 것은니데이네가지 중에서 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제 38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